v 디 l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이 파운데이션이 픽싱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클리오 퍼프 진짜 좋아요 요즘 피부가 진짜 많이 안 좋아져서 피부톤도 전체적으로 엄청 칙칙해졌어요. 원래도 그런 편이긴 한데 정말 안색이 많이 안 좋아져서 아직 어떤 치료를 할지 몰라서 눈화장까지 지울지는 모르겠는데 좀 진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 모자 쓰고 갈 거라서 거기에 어, 어울리는 약간 편한 그런 메이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엄청 많이 쓴이 제품을 쓸 거예요. 흥! 음, 홍이 왔어? 왜 홍이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요즘 약간 제 눈썹 모양보다 산을 늦게 그리는 데 빠져있어요. 오늘 열어놓으면 이가한 번씩은 꼭 와서 사고를 치는데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선 닫아놔야 되지만 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밖에서 대충 그리고 조금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이 컨실러로 풀어줄게요. 오늘 피부과 가니까 사실 메이크업이 별게 없긴 한데 이 여드름 가려야겠다.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소량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필터 씌운 듯이 색감이 약간 흐린? 왜곡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히 막 예쁘게 보이려고 츠나 이런 거를 씌운 게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할 때 카메라 설장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거기서 알려주신대로 설정을 해놓고 찍은 거거든요 완벽하게 가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듀오 제품, 그냥 컬러가 페어링 돼있는이 제품 두 개만 쓸게요. 아무튼 저는 그때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찍었는데 너무 색이 이 컬러로 쌍꺼풀 안쪽에 발라줄게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왜곡이 심한 거예요. 막 뿌연 느낌이 들고 화질도 별로 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게 되게 후보정하기에 적합한 그런 후보정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특별게 나오기 되게 좋은 그런 설정인데 그 거기에 별로 익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쓰기엔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설정값을 막 바꾸면서 최대한 실제 색깔에 가깝게 맞춰보고 써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지 거의 이제 8개월 된것 같은데 이제야 알아차리다니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해주고 뷰러로 살짝 키스미 마스카라로 살짝 위에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굉장히 휑한 느낌이 들어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랑 되게 얇게 라인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빼주고 면봉으로 정리 금색 브라운 섀도우로 사실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 아이라이너로 대충 그려서 언더까지 이 VT 쉐이딩으로 어차피 못 없을 거라서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웃음> 하시나요? 엠마전는이세 <웃음> 장면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린 게노잼일상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우울한 그런 영상이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요즘 되게 그거에 벗어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글을 봤는데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되게 나쁜 일들? 꼭 일어나야 하는 일? 이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을 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거를 겪음으로써 나중에 나한테 더큰 화가 미치지 않게 풀어가는 그래서. 어떤 막 악연이든 어떤 사건이든 꼭 일어나야 했으니까 일어난 거라고 그거에 대해 되게 연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코 쉐딩은 에스프레스 콤파니아이 컬러를 쓸 거예요 제가 맨날 쓰는 진저 밀크티랑 같은 듯 하면서 달라요 이게 훨씬 뭔가 발림성이나 텍스처가 부드럽고 컬러를 비교했을 때는 미묘한 차이지만 진저 밀크티가 요 위에인데 훨씬 발색이 강하고 텍스처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글을 보니까 아 내가 되게 지금 겪고 있는 무슨 상황, 어떤 상황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난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지?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워주더라고요. 립은 뭐 바르지? 립은 이거를 바를 거예요. 이 제품이 번지듯 바르기에 진짜 좋아요. 이렇게 그냥 바른 것보다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 경계를 풀어줬을 때 입술도 훨씬 도톰해 보이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모자를 쓰고 머리를 해야겠죠 여기 끝에만 살짝 말아줄게요. 저는 머리 하기 전에 꼭 이런 오일을 항상 발라줍니다. 우리 꽁청 손상모라서 자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막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크게 마음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말도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여러분 의뢰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방법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되게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분이 제가 대학내일에서 일할 때 저희 파트장 분이셨어요 저희 상상 <웃음> 영광이죠 그래서 문정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 막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불행을 당한 거는 한순간인데 그 불행에 집중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고? 그거를 그때 읽고도 되게 뇌리에 박혀서 일기장에도 써놨는데 진짜 사람이 딱그 순간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진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옛날 일기를 보다가 그 구절을 적어놓은 걸보고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기분 나쁜 일 당한 것도 너무 그런데 그거를 막 자꾸 몇달몇 몇 년을 끙끙대면 더더더 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요즘은 아,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응.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순간에만 느끼고 별로 오래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해요 또 까먹겠죠? 머리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투톤을 했어요, 셀프염색으로. 끝에만 하고, 모자를 쓰고 가려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는 메이크업 영상이었죠? 요즘에 향수 안 뿌리고, 드레스 버퓸 이런 거 엄청 자주 뿌려요. 좀 독한 향이 싫어져가지고. 은사의 <웃음> 안녕~ 이 영상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